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방 박보라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날씨가 또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여러분들께 조금 영업을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네 우선 저의 피부 타입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건강 상태에 따라서 피부가 왔다갔다 하는 편이에요 원래는 조금 민감한 건성 피부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복합성 피부가 됐어요. 그래서 속 건조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민감한 편이라 살짝 안 맞는 제품을 바르면은 얼굴이 빨갛게 올라오고 좀 가렵고 이런 호불호가 딱 나오는 그런 타입의 피부랍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거의 좀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우선 그점 미리 알아두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해드릴 제품은 팩입니다. 어, 저는 아침에 좀 항상 팩을 얹어두는 편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말리면서 팩을 얹어두면 이게 붓기도 좀 빠지고 그 드라이기 열로부터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일1 팩을 하는 편인데. 근데 이때 주름 개선이나 톤업 같은 그런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침이라서 과한 보습이나 약간 그런 기능성 타입의 유분감들이 화장이 조금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런 수분 진정 팩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에뛰드하우스 순정 판테소사이드 마스크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미아님의 알숨랭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요. 이게 정말 가볍게 사용하기 좋아요. 이게 판텐소사이드라고 해서 피부 손상 케어도 해주고 수분 진정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 여름에 이걸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햇빛에 열 받고 나면 이렇게 약간 익은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얼굴이 뜨거워서 그때 이거 사용해주면 진짜 진정도 엄청 잘 되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수딩제를 잘못 써가지고 얼굴이 진짜 엄청 심하게 막 울긋불긋하게 부어오르고 막 가렵고 진짜 난리가 났는데 그때 바로 세수하고 얘를 한 10분 정도 붙여놨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진짜 싹 가라앉았어요. 그 정도로 정말 진정의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이 제품이 시트 때문에 살짝 호불호가 갈려요. 이게 대나무 시트라고 해서 저는 사실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게 느낌이 진짜 막보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게 좀갑깝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시트 모양이 조금 애매해서 좀 이게 안맞아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도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정말 많이 썼어요 얘는 집에도 아직도 한 20장은 제가 쟁여놨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데카21 테카솔 병풀 진정 마스크입니다 이 제품도 똑같이 수분 진정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친구가 마스크팩하고 이렇게 토너를 추천해줘가지고 제가 한번 사용해봤어요. 얘가 마데카솔 만드는 그 제약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제약회사라 그러니까 조금 더 믿음도 많이 가고 실제로 제가 이거는 여드름의 효과를 좀 많이 봤어요. 저는 뭐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편은 아닌데 근데 최근 들어 좀막 좁쌀처럼 뭐가 올라오고 화장을 해도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고 좀 뜨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요거를 같이 썼었거든요. 근데 진짜 좁쌀 여드름 같은 것도 싹 들어가고 홍조도 좀 가라앉고 되게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이에요. 갑갑한 느낌도 없고 이게 팩을 딱 뗐을 때도 촉촉하고 약간 겉도는 느낌 없이 흡수가 쫙 되는 그런 타입의 마스크팩이었어요. 다음은 스킨 토너 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마데카 21 테카솔 토너 입니다 솔직히 기능은 마스크팩이랑 똑같고요 저는 그냥 얘 한번 한 다음에 피부 결을 정돈해 준다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라인이니까 뭐 성분상으로 충돌할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얘가 근데 토너치고는 가격이 조금 있어요. 32,000원인데 어 용량이 대용량이에요. 500ml 정도 하고 그래서 용량에 대비해서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뭐 팩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요거 토너 하나로 팩이랑 음 스킨케어까지 다할수 있지 않나 해서 추천드립니다. 얘는 진짜 제가 좁쌀 여드름에 정말 효과를 많이 봤고 피부결 정돈도 꽤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걸 사용하고 나서는 제가 좀 화장하면서도 좀 만족을 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이거를 이제 스킨에 넣어야 되나 에센스에 넣어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제가 스킨으로 사용해서 스킨으로 넣었어요 홀리카홀리카 레스온 스킨 에센스 패드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겟레디 때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저는 원래 좀와 이거 진짜 내 거다, 내거 찰떡이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고서는 사실 같은 제품을 좀 다시 사서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벌써 세 통째 쓰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집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장한장 한장 뽑아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즈 같은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닦아내면서 각질 정돈도 좀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는 앰플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얘를 이제 스킨팩으로 저는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침에 팩을 해서 이제 좀 밤에 또 팩을 하긴 부담스러울 때 얘를 얹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앰플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얹어놓으면 진짜 이렇게 뚝뚝 흐를 정도로 양이 정말 착해요. 따로 집게를 넣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좀 좋겠다? 약간 그런 거 빼고는 정말 200% 만족하면서 쓰는 제품이에요. 네, 다음은 앰플인데요. 미샤 타임레볼루션 아르테미시아 앰플. 이 제품 감동에 박수치고 갑니다, 진짜. 이 제품도 제가 추천을 받아서 산 제품인데요. 그날따라 너무 막 도자기 같고막 눈으로 봐도 막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 이거 못 썼냐, 막, 파운데이션 뭐냐 이랬더니 친구가 아 이건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앰플 같다고 요즘 이 앰플 쓰는데 피부가 진짜 막 쫀득쫀득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달려가서 제가 이거 샀어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게 막 떨어지는 것도 막 주르륵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옹골지다고 해야 되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좀 촉촉하게 발리면서 어느 정도 유분기가 있어서 얼굴에 되게 쫀득쫀득하게 먹어요. 그래서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살짝 세미매트 타입의 파운데이션이랑 궁합이 진짜 잘 맞아요. 제가 복합성이긴 한데 어느 정도 유분기가 없으면 아침에 딱 화장을 하고 나면은 좀 매트하고 뜨는 느낌이 들고 속건조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에뛰드하우스의 글로우 베이스를 써줬는데 요즘 이 앰플 사용하고 나서는 그걸 따로 안 써요 아침 화장용으로 이걸 많이 사용해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인 크림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뛰드하우스 수분가득 콜라겐 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이제 에뛰드하우스의 스테디셀러잖아요.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해요. 가볍고 산뜻해서 약간 부담 없이 바르기 좋았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이제 새로 리뉴얼 됐다고 해요. 원래는 바오박 오일을 사용했는데 이제 화이트루핀이라고 하는 씨앗에 단백질 성분을 사용해서 100시간 지속되는 보습력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슈퍼 콜라겐 워터라고 해가지고 입자를 막 잘게 분해해가지고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받고 한한달 가량 먼저 지금 사용해 봤거든요. 그 리뉴얼 되기 전보다 보습력이 진짜 좋아졌어요. 근데 확실히 보습력이 좋아지니까 조금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생겼어요. 이렇게 제형만 봐도 좀 차이가 있을 정도로 리뉴얼 되기 전이 좀더 묽고 수분감이 강한 편이고 리뉴얼된 후를 보면 얘가 좀 단단하게 뭉쳐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리뉴얼 되기 전에는 되게 산뜻하고 가볍게 쓰기 좋았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겨울에 쓰기에는 보습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리뉴얼이 되고 나서는 보습력이 좀더 강해지긴 했지만 좀 기름지다는 느낌을 좀확 받았던 것 같아요 원래 리뉴얼 되기 전이 이제 여름 가을용이었다면 리뉴얼 되고 난 후는 이제 가을, 겨울용으로 쓰기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살짝 9월 초에는 더웠잖아요. 그때 사용하기에는 좀아좀 아, 좀 갑갑하다, 무겁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기온차가 생기니까 피부가 약간 방황을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요걸 쓰거든요. 뭐 지금 같은 날씨나 조금 더 추워졌을 때딱 적합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특유의 산뜻한 맛은 사라져서 조금 아쉽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다른 건다 만족하는데 하, 향이... 향이 너무 강해요. 저는 좀 향에 민감한 편이라 크림 같은 거살 때도 사실 향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리뉴얼 되기 전 제품은 좀 산뜻하고 그런 수분감, 물향 같은 느낌이었다면 리뉴얼 된 후는 어. 약간 향수 냄새 같다 그럴까요? 되게 강해요 저처럼 향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꼭 한번 냄새를 맡아보고 구매하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리뉴얼된 제품은 전성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보습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음 그전 제품이 조금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만족스러운 제품이 아닐까 하고요 네 저같은 복합성은 이제 딱 발랐을 때는 기름지단 느낌이 드는데 이게 흡수력이 빨라 가지고 금방 이렇게 또 얼굴에 스며들어 가지고 그렇게 음 거부감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노멀노모 블루테라피 안티 레드니스 크림입니다 제가 살짝 홍조가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민감성이나 진정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피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여름에 쓰기에는 살짝 무겁고 얘도 가을 겨울용으로 사용하기 좋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완전 연고처럼 나와요. 짰을 때 보시면은 얘도 좀 이렇게 좀 딴딴한 그런 느낌이 드시는데 막상 이렇게 펴 발라주시면 되게 부드럽게 발려요. 막 꾸덕꾸덕하게 뻑뻑하게 발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수분감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흡수가 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겁다는 의미가 막 기름지고 좀 텁텁한 느낌이 아니라 산뜻한데 보습력과 수분감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피부에 장벽이 하나 쌓여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제품 자체 성분에 시카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원래는 크림을 쓰고 따로 시카밤을 부분적으로 발라주는데 얘를 사용하면은 시카밤을 따로 바르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민감성 피부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평소 사용하고 좋아하는 이런 스킨케어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우선 스킨케어 제품은 확실히 피부마다도 천지 차이고 개인의 취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매장에서 직접 테스트한 후에 구매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